오케이, 더 보이게. 오케이, 좋아요. 아,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포스터링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 요 a y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 이제거 Okay. o 이 a y Okay. Okay. o 이 a y Okay. o k 보통 우리가 임산부 사진이나 결혼 사진이니까 보이고 우아하고 그냥 뭐 사랑이 넘치고 이것보다 저는 좀더 미묘한 어, 감정 아, 있잖아요. 아, 저도 그거 진짜 많아요그런 네. 시에 자신으로 살아온 음, 시간이 음, 있을 거고. 네. 그다음 이제 이 아이를 낳으면 엄마라는 게 되잖아요. 누구 엄마인가. 딱그 중간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. 지금. 맞아요. 그걸 준비하는 거 같아요 마음속 음, 아직 아이는 못 봤지만 음, 그 경계에 서 있는 내의 음. 그 감정을 드러내. 어, 그 경계에서 오는 그 두려움, 설레임도 그렇죠. 두려움 그러니까. 있고. 보다도 사람이 이렇게더커 보이잖아요 나의 싱글로서의 삶이니까 그 삶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대한 밀려 들어오는 음. 거를 맞아야 되니까 이거를 뭐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<웃음>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러니까그 그냥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되게 깨닫는 게 많다고 해야 되나? 아 그냥 삶은 이런 거구나 다 통제하려고 했는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음. 그냥 나는 그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는 통제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한다고 해서 더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은 나 내게 맞는 순간에 맞는 걸더 나보다 잘 알아서 갖다주는구나 약간 이런 좀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? 체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있거든요? 제 음. 또래 친구들이 상상도 못 하겠어 상상도 못 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한번 엄마면 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. 이 엄마라는 그두 글자 갖는 무게가 너무 큰 거에 대해서 다들 공포심이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아, 난 이렇게 겪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서 친구들한테도 용기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준비가 돼서 엄마가 돼요 계속 도와주지 않을까? 나가 소름 돋았어 아 진짜? 그러니까 나도 진짜 어. 아 어,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어, 어. <웃음>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 와있습니다! 차라란! <웃음> 안녕하세요 작가님 조아씨 <웃음> 발도 페디큐어도 해오셨나요? 어? 아니요? 안 했는데? 아, 괜찮아요 그럼 내추럴하게 발이 근데 발톱이 진짜.. 대성발톱인가요? 거의.. 거의 막 <웃음> 님마 고마워 아있는거 <웃음> 살아 이 자식아 오늘 고기 살 거야 나는 못 먹어 근데 나는 고기도 먹지 말라던데 응. 오늘 재밌게 많이 많이 변형해주세요 왜? 네. <웃음> 선생님 이번 컨셉은 <과식은> 뭐죠? <웃음> 자연스럽고 네 허세한 네. 느낌 네. 자연스럽고 화장 느낌 키드로전박처럼더 음. 안반지거든요 어디 거 쓰세요? 저는 이거 에뛰드 거요 한 6개월, 7개월 때 찍는 분들이 있거든요? 음. 그분들 배가 예거 같아요 머리가 생명, 볼터치가 생명, 속눈썹이 생명 이 3대 생명을 지키시면 생명보험에 <웃음> 생명보험에 가입한 거야. 미모 생명, 생명보험 <목소리> 이게 약간 생기일 네 그럼. 생기보다 좀 약간 분명한 기운이 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네. 하고 싶어서 네. 그렇게 했고 그래서 좀또 네이처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명은 최대한 좀 부드럽고 음. 그다음에 또 음. 메이크업 좀 약하게 했고 입도 음. 개시 아 너무 예쁘요 아 괜찮아요? 지금 벌써 이미 지금 아, 촬영이 끝났는데 안돼요 아, <웃음> 이따 빌파인드로 만날 거아 진짜요 아 너무 기대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것들 이제 조금씩 맞춰야 돼요 네. 그래서 제가 해세 하고 어, 네. 이런 것들 디렉션을 드릴 거고 맞아, 네 좋아요 한번 더? 눈 감았습니다 오케이 아유 <웃음> 어, 좋아요 오케이 다 갈게요 너무 같다 어, 오른발 살짝만 뒤로? 어? 좋네 배가 티가 나나? 저 보시면서 그냥 조금 더 몸을 측면으로 틀어볼게요 이번에는 네. 네. 한 번, 네, 한번 볼게요. 조금만 더 앞으로, 네, 잠깐만요. 제가 첫번 말고. 네, 오 왔죠. 아, 이쁘다. 그렇지, 편 좋다. 지어드린 빠른 것들을 한 아, 네. 여러 정도로 해서 남겨드릴게요 네. 네. 일단 옷 한번 갈아입어요 네, 감사합니다. 드디어 첫번째겠지만 두 번째는 어. 아 이렇게 너무 내려온 좀 그래. <웃음> 보여주려 하는 거보다 <웃음> 손을 조금 올릴게요 이쪽으로. 아, 그지 그 정도. 오케이. 고개가 조금만 더 보이게. 오케이 좋아요. 네. 이쪽 살짝만 주시고, 그 다음에. 아, 그렇지. 오 오케이 될까요?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도 되고 느낌 완전 다르다 멋있다 오 진서연 언니 같아 <웃음> 내가 좋아하는 제 다음 컵인사하겠습니다 음. 멋있죠? <웃음> 저를 많이 하고 있었네 좋네, 응. 왼쪽 손은 그냥, 어, 오른쪽 손은 떨어뜨릴게요 그냥. 왼손은 그대로 가고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어, 응? 좀가까 가까이. 가까이. 응. 그렇이안 보여. 또 있잖아 우리 샤워하고 나와서 면도하고 나서 표정 내 볼게요 어 오, 멋있다 오케이. 진짜 전문가 분들이랑 함께 해가지고, 와, 짱이에요, 진짜. 왜 전문가들이랑 같이 작업하는지 알겠어요.